대표님 여기가 전공역. 일단 난 전공역이 어딘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아 진짜로? 어. 서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왜지? 예. 아 왜지? 어제. <웃음> 자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자 그럼 여기는 누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연천군에 사시는 분이요. 사시는 분. 네. 자 그럼 경기도인데 내집 마련 꿈이 있어. 서울이야. 조금 멀어도 출퇴근 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은 여기 관심 가져도 되나요? B. 오 너무 멀죠. 서울에서 출퇴근하기에는. 일단 접근성이 안 좋다. 네. 그럼 요 일대 생활권이신 분들만 관심을 가져라. 네. 그렇죠 자, 그럼 가점. 가점 미달. 미달. 너무 센데. <웃음> 일단. <웃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치 채널 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자, 오늘도 네. 대한민국 넘버원 청약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 청약 시간인데 결론을 먼저 던졌어요. 음. 네. 그럼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볼 필요가 없겠네. 없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인데 음. 내가 여기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음. 네, 그런 분들. 나 하고 싶은데 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답을 이번 방송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건설사에서는 좋아하지 않겠는데요. 배려 이제 서울에 사는데 직장이 네. 연천이야. 음. 이런 좀 아, 훨씬 낫겠죠. 음. 근데 직장이 연천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그냥 확률적으로. 음. 대부분은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대표님 의견은 그런 분들은 삐? 삐? 삐? 삐. 음, 알겠습니다. 양주를 가셔라. 아, 차라리? 네. 음. 자, 이제 이 일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분양가 관련해서도 어쩔 수 없이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일대 대비해서 항상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이 일대, 대비해서 시세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렇죠.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제일 싸다는 그런 의견도 음. 있어요. 좀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냐. 근데 대표님 일단은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죠. 네, 가능은 하죠. 고대다. 음. 고대다는 거죠. 고대다. 역세권이냐 도보 24분인데 못 걷는다. 못 걷는다? 네. 저는 솔직히 걸을 수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상하신데요? 아, 왜, 왜, 왜? 한블록만 있어, 멀어도 <웃음> 서울 내에서 이게 역세권니라고 하시잖아요. 아, 여기. 네? 20, 방... 무려 24분이면 서울에서 난 네. 세정거장 거리가 아니, 아닌가?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따 <웃음> <자, 웃음> 얘기해보고. 네. 네. 경원선. 가까운가 봐요. 음. 로드뷰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궁금하신 분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네. 전략이나 가점 몇점 되는 분들이 그리고 특별공급을 쓸만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두천역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가 동두천역 네 이제 방음벽이 되어 있기는 하네요 저 옆에 신찬 비바패밀리 옆에 네 어. 신찬 비바패밀리? 아 여기? 예. 네. 음. 아무래도 소음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음... 철도공사에는 당연히 설치해 줬을 수도 있고 음... 네 당연한 거죠 당연히 네네 소음과 분쟁이니까 이걸 기대한다고 하면 전공력에서도 당연히 압박되는 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추측이죠 네. 그렇게 될것 같다 정도죠 저 이런 거 보려면 다정부고시 이런 거 봐야 되죠 시의회, 회의록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음,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주변 이 일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은 이렇게 생겼다 그 전공역까지 의외로 좀 거리가 있어요 전공역이 어디지? 음 여기가 전공역이네요 음. 일단 전공역까지도 걸어서는 한 25분 정도 네. 가야 되는 거리고 어, 주변에 가는 길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일단 마버 필수겠죠 응? 음? 마을버스 아마버네 <웃음> 아이고 아니, 젊은 사람이라 하다보면 <웃음> 힘드네 네, 마을버스는 필수다 네 음. 저 마을버스 타면 은 금방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거는 음. 변함이 없으니까 전공렬을 붙이면 안될것 같기는 한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입지도를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약간 좀 외곽에 분양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입지도를 굉장히 멀리까지 네. 만들어 놓죠 중심부만 있으면 그냥 딱 거기만 보면 되는데 네. 뭔가 길고 넓습니다 위치 음. 먼저 확인하면 전공렬 케이 있고요 네. 해당 부지에 재배 풍경채 음. 이런 캠핑장, 관광지, 이런 것들은 그냥 어 편의시설로 한번 어, 보면 있, 된다? 있다? 뭐 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우리 친구 하나로 마트가 있죠. 네. 그리고 1호선 공사 중이 소요산역부터쭉 해서 전곡역까지 예정 구간인 거죠. 1호선 공사 중에 되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23년에 개통한다고. 예. 아까 그랬었죠. 음. 그다음 이제 1호선 지금 종점은 소요산역이잖아요. 음, 그렇죠. 소요산역에서도 아마 정차 없이 가도 한 10분은 가지 않을까의 정도의 그런 음, 거리가 될것 같고 네. 중간에 보면 이미 동두천 중앙역 지행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양주덕정이 나오죠. 여기 신호선 예정. 허, 덕정까지도 한참이네요. 그쵸 덕정 넘어가서 이제 덕계 양주역 나오고 이제 의정부가 더 밑으로 가면. 보봉산역 서울 이제 진입하죠. 음. 확실히 멀긴 멉니다 근데 멀리 뭐 유배생활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인 거고 그 일대에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중심권이나 예.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서울 남쪽, 네. 남쪽 경기도 음. 이런데에서는 조금은 멀다. 완전 멀다. 아 네, <웃음> 멀다 이게 좀순하다 보니까 멀다. <웃음> 네, 예. 그리고 어 이쪽에 생활권이신 분들은 생각해 볼만 하다 그쵸 그쵸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이 일대에서는 제일 풍경체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없잖아요 음. 그쵸 거의 최초로 들어가는 거니까 음. 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음. 그런 분들은 여기 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이거 보면서 작년에 분양했던 가평 자해가 떠올랐어요 음... 가평에서 최초로 자이가 나왔고 그렇죠 분양가를 계속 높였거든요 가평 자이가? 예 음... 근데 이제 왕판 아 가평에서? 가평에서 가평, 가평 자이가 높이진 못하겠지 그렇죠 예. 점점 이제 가평 내에서 네.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예. 실제로도 그쵸. 가장 높은 분양가에 지금 음...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00에서 4000 정도 붙어있어요 오 어... 그러니까 2000에서 4000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커 보이진 않는데 음. 분양가를 생각하면은? 분양가 생각하면 4억이 넘어가죠84 기준에서 프리미엄이 어... 붙고 그럼 10% 정도? 네 예 프리미엄에 붙었다. 음. 음. 그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요. 네. 이게 그냥 쓰노, 써놓는 건 아니죠. 여기서 2022년 개통으로 일단 써놨고요. GTX-C 받고, 양주연천 예, 추진하고 있는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개통 예정인 수도권 이순환도로. 음. 이 정도가 교통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미리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음. 교통은 별로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일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산다. 그러면은, 뭐, 자차로 이동하시거나. 그 아니면 근처를, 뭐,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들 이동하실 테니까, 음, 볼게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그래도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예. 여기에 소유산역 이 있고요. 네. 우리가 보는 데는 전국역이죠. 예, 중간에. 너무, 너무 작아. 아, 네. 예. <웃음> 초성리하고 연천까지 가네요. 예, 예. 니까이 그러니까 구간이 저는 10분 이상은 간다고 보는 거고. 소유산까지? 예. 나와 있겠죠, 예정에. 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산에서 서울 이제 경계부에 있는 창동까지 가면 50분 소요됩니다. 음, 그렇지? 창동까지? 창동이 여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 뭐, 동대문, 종로 3가, 이쪽은 1시간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음, 그래서 서울 인접부에서는 도어터도로 1시간 20분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의정부에 이 직장이 있어요? 예. 그럼 갈만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의정부에 계신 분들은 의정부 그냥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리듬시티도 했죠 뭐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연천에서는 음... 의정부 청약을 못하지만 의정부에서는 굳이 연천에 청약을 안 해도 되고 음... 연천에서는 청약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연천에서 사시는 분만 관심 을 갖는 게 좋네 그렇죠 그렇죠 자꾸 걱정스러운 게안 보실까 봐아나 <웃음> <웃음> 연천 안 사는데 <웃음> 안 봐도 되지 않나. 1등 먹었다면서요. 아뭐뭐 뭐 있다. 아, <웃음> 저는 딴거 하고 네. 싶었다고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웃음> 자 다시 돌아와서 항상 음. 자꾸 교통에 대한 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아, 예. 예, 싫다고 별로라고 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별로인 게 아니라 네. 아왜 그래? 알아, 알아. 아니, 죄송해요. 게다가 무들려 그래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별로인 게 아니라 서울 접근성은 좋지 않다. 네 좋지 않다. 예 예, 그 예, 정도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서울 접근성을 강조하니까 아 여기에서 그렇죠. 음. 이건 홍보 영상 중에 하나인데 하,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죠. 와 이렇게. 양주,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는 해보셔라. 음. 서두에 경기나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네. 연천까지 가지 말고 양주에서 멈춰라. 음. 그런 이유죠. 저희 부지 봤지만, 홈페이지에서 또 이제 클릭하면 이제 확대가 이렇게 나오고, 어, 부지 예쁘죠? 음. 이 뒤에 있는 거가 이제 이따 같이 볼 호객노노에서도 나오는 네네. 단지입니다. 네네. 저 멀리 전공용 앞에 있는 단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비교하려고 하는 단지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시세. 네, 시세. 네, 네. 호객노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음. 이 화면 보시면, 이 하단에 있는 게 제일 풍경체. 네네.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전국. 세띠앙 음. 네. 음. 아파트. 300세대급이고, 17년차 아파트 33평이 네. 2억 중반을 네, 찍어주고 있습니다. 17년차가? 그렇 음. 여러분 1억에선 차이가 나지만, 네. 어, 저는. 이런 앞... 차이 가나는게 분양가 대비. 분양가 대비. 네네. 네. 예. 옆에 있는 그 성미 모닝파크, 전공륜 옆에 있는 어, 서, 초역세권이죠. 네네. 이 아파트는 200세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32평, 똑같은 17년 차이고요. 음, 음 이게 시세가 최근 하나가 찍어, 찍혔는데 네. 저는 이거는 아주, 어, 합리적이라고 보, 보입니다. 합리적이다? 예. 자, 그럼 그냥 단순하게 음. 분양가 높아야 낮아요. 아, 어, 높은데, 연식을 비교하면, 주변과 연식 비교하면 적정 분양가는 보여요. 음, 막 그럼, 엄청. 초대벌 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유 비싸죠 비싸요? 네 비싼데 10시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비싸다는 건이 지역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분양가니까 음, 적정가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봤으니까 적정가다 아 네네 음. 자 그럼 분양가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분양가를 보시면요 8.4 기준에서요 네. 여기 3억 6천 대까지 있고 발코니 확장비 더하면 이래저래 한 4억 정도가 들겠죠? 아 발코니 확장비...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40평대도 아, 5억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적당하게 벌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절대값은 그렇게 싸진 않은 거고 음. 그 다음 여기는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비투기과열지구 계약금 10%, 중동 60%, 잔금 30% 확인 예비는 300% 뽑고요 거짓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네. 투자 목적으로 이런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맞죠? 네 비규제 지역 비규제 예. 지역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투자 목적 없어요 여기는 안 돼? 네 예, 투자 목적은 지우세요 지우라? 네 예, 지우세요 예. 비규제 지역인데? 아 그렇지만 여기는 전매금지입니다 아 전매금지다? 네 여기 아. 보시면 소유권 이전대기까지 3년 걸려있잖아요 네네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그 2000년도 9월 22일이 중요해요 2000년도? 네. 네 그때부터 수도권 광역시는 전매 불가입니다 음.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신 네. 갖고 왔네요 아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막 돌아다니는 화면인데 네네네. 출처를 나중에 아시는 분들 근데 네네네. 여기는 여기저기 막 써서 음, 뭐정부 자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세개지으로 나눠져 있죠 음. 네, 과밀업체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여기서 전매가 되는 거는 자연보전 권역이고 이 나머지는 매매가 안 돼요 분양권 매매 어. 입주할 그래,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음.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네. 어, 자연보전 권역에서 그러면 저희 찍었던 영상, 힐스테이트 용인 몬테로이. 예, 예. 몬테로이는 자연 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멸 6개월. 그 다음에 이천. 네. 이천도 자연 보전 권역이죠. 가평. 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여기는 아니다. 예, 군이지만 아니다. 음. 군이지만 아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중요해요. 전멸 가능하지 않느냐. 음, 음. 한번더 강의 컨셉으로 강조를 네. 할게요. 네네. 모집 공고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네네. 여기는 비투기과열, 비청약이지만 비과열이라서 네. 1주택 이상 즉 어,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청약은 되지만요 음. 성장관리 권역으로 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음. 보이시죠? 음. 그 다음 성장관리 권역에 어, 나와 떠나, 있네. 떠나, 떠나, 구독자 떠나 예. 예. <웃음> <웃음> 결론, <웃음> 네. 여기가 네. 아니면 못 판다 못 판다 못 판다 네, 요거는 이렇게 캡처가 착각 네, 됐습니다 음. 동플랜 이제 볼까요? 왜 이렇게 짝죠 오늘따라? 동플랜이? 아, 제가 좀 길게 봤습니다. 아, 이스 때까지 있고요. 네네. 아, 예쁘죠. 몇 세대죠? 845세대. 예, 와, 네 <웃음> 아는 척. 네. 아는 척. 음, 단지 매치도도 예뻐요. 그렇죠. 약간 이 뭐랄까 부채꼴로 음. 되어 있는데, 네. 뭐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그렇죠. 크게 된 땅은 아니네요. 음. 음, 그렇죠. 그리고 북서, 북동향도 없죠. 오. 예. 여기 타워형이 다 네. 남서, 남쪽을 봐서. 네. 북향을 보는 쪽은 없습니다 아... 향은 좋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뭐죠 이거? 도로 네 도로 도로 있다 철도는 뭐 대략 이쪽, 이렇게 쪽이 지나가나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곳에 지나가겠죠? 그쵸? 예. 어 일단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네. 이략이 정도의 철로가 있다 네네그 정도 또 보실 거 있나요? 어... 평면 봐야죠 아... 예안 보려고요? 아, 아니아냐 <웃음> 아, 간지 외치도 <왜> 해서 <웃음> 손 넘네 <웃음> 농담이에요 음. 전용 65죠? 전용 5구로안 하고 6구로 있지? 어, 그러게요. 그리고, 발코니가 없어요. 음. 안방 발코니가. 야, 드레스룸은 엄청 크네요. 네, 드레스룸이 엄청 크고. 이거 음. C2 타입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야, 이거. 이 편한 세상에서. 예, 이 편한 세상은 C2 하우스라고 음. 대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음. 여기는 제일 풍경인데 음. 펜트리. 제가 당황한 게, 옵션, 이 번호들이. 음. 으흠. 꼼꼼하게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평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음 7.4 음. 요거 빼고는 나머지 뭐다 크니까 예 네, 다용도실도 크고요 다용도실 오 다용도실 크네요 시래기실이 저렇게 크네요 와 뭐지 팬트리도 있고 현관 팬트리도 있네요 아 현관 팬트리도 있네요 음. 음. 넓다 대림이랑좀 유사한데요 응? 그쵸 음. 7.4b 각형 값비. 음. 일단 타워형이죠.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지 나쁜지. 좀 진짜 낯설다. 비슷했어요. 이편 아니라. 네, 그러네요. 비슷하네. 음. 드레스룸도 크고, 펜트리도 크고, 타워형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대충 바람이 음. 좀 꺾여서 나갈 것 같고 포베이고 그리고 네, 8 사이도 포베이. 음. 다 이게 없네요. 발코니가요. 없네. 네. 그안방 발코니가 음. 좋다. 헉? 주방도 엄청 크네. 그죠? 네. 음. 오 이거 음. 좋네요. 크네. 드레스룸도 있고 여기는 지금 미달이 예상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정말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취향 따라. 예. 네. 굳이 내가 당첨을 위해서 B 타입을 선택할 필요가 없네요. 없죠. B 타입 좀 싼가? 모르겠네요. 펜트리 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포베이에다가 드레스룸 크고 주방도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것 같아요. 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좀 낯설다. 현관 팬트리도 있고 좋네요 부부욕실도 크고 108오 108은 확실히 클라스가 있네 음, 그렇죠 음. 현관의 팬트리를 엄청 크게 줬네요 와 주, 어, 현관 팬트리 어디있죠? 안쪽에 실내 공간에 있습니다 6번 여기? 네오와 깜짝 놀랐네요 진짜 크네요 네오 음, 드레스룸 부부욕실 <웃음> 보세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주방도 크고 부부욕실도 네. 엄청 크고 풍데할 데가 없네요 예, 좋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할 얘기가 응109 음. 할만 109 <웃음> <웃음> 뭐 미안하안 나오나 싶었죠. 아, 미안, 미안, 예. 미안해, 요 반응하기 어려웠죠. 미안해. 제가 하려다 말았는데 반응이 아, 예. <웃음> 애매한 거 같아요. 저는 음. 낯설어. 알파룸 이렇게 이있는데 알파룸이 왜 여기에 있죠? 없는 것보다 음. 낫다? 알, 알, 알 위, 있죠, 있죠. 그죠, 음. 그죠. 그게 아니라 위치가. 그가 그쵸, 애매하죠. 음. 안방을 크게 빼는 거 대신에 알파룸을 저렇게 서재. 저의 네. 입장은 좋아요. 아.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저도 약간 그런데? 네. 오. 딱 좋죠. 딴거 이제 차단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딱 절반을 나눠서, 음. 여긴 한 세대. 음. 여긴 한 세대 약간 요런 느낌. 음. 요 마지막, 펜트하우스. 와. 네. 이거 딱두 세대 먹었는데. 오. 야, 이거 좋죠, 진짜. 이 일대에서 이 펜트하우스 산다? 아 어, 연천군 최고 부자다 진짜 부자 네오 물론 이제 땅이 크고 이제 네. 암, 아무래도 농사짓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더부자리 있지만 네네 아마 집값으로는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오어 이거는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응. 좋네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커저 테라스를 테라스... 너무 좋아하고 너무 크고 여기는 네. 보통 펜타우스는두 개의 세대가 네 같이 거주하시죠 그쵸 현관을 딱 기준으로 반띵 방향. 현관이 어디죠 여기 현관 네. 네 기준으로 반띵 네 이렇게 그쵸 음. 이쪽 파트? 이쪽 파트. 네. 음. 좋다. 펜트는 음. 뭐 좋죠. 구경 가고 싶다. 음. 그렇죠. 이제 네, 서머리 해 볼까요? 아, 서머리. 네, 서머리. 네, 좋습니다. 특별 공급은 5월 9일, 1 네. 5월1 0일 네. 당첨자 발표일 5월 17일. 음. 그다음에 궁금 궁금한 거 계신 분들은 1543 1414로 1533에 1414. 네. <웃음> 이제 가격대별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펜트하우스는 13억대 있는 거 확인. 펜트 13억이네요. 그러게요. 고민스럽다. 정말요? 로 네. 고민되죠. 연천에 13억을 쓸까? 그래서 이제 논이큰 분, 큰, 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일대에서 진짜 네. 부자. 그쵸. 그 음. 네. 다음에 입주년 월일은 24년 12월. 음, 2년? 뭐, 늦진 않네요. 네, 반 정도 걸립니다. 음. 이제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인데요. 네. 특별 공급을 먼저 보시면. 자, 특별 공급도 미달 예상. 미달이죠. 음, 예, 네, 다전역하고는 당연히 미달이고요. 네. 그 다음 신혼부부에서도 음, 조금 미달 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네. 쓰는 게 맞아요? 네, 이, 이때 생활권이야? 음, 연천에서는 무순위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 아, 죽죽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굳이 특별공을 쓰지 말고? 예. 그렇지만 음. 이런 게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다. 음. 또는 생초인데, 지금은 60제곱 이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첨제는 못 노리지만, 음. 그래도 생초 자격 자체는 된다 싶으면, 네네. 어84 위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정도는? 예. 음. 특히 84A 위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음.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네. 이 정도에서 고르면 될것 같죠? 이렇게. 음. 108, 109에서 노부모 분양은 한 세대, 두 세대는 그래도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 다음 일반 분양에서는 이제 480개가 있죠? 네. 미달은 음, 이런 74A 타입 쪽, 네. 적게 뽑는 것은 네. 안날 수도 있고 네. 나머지 한 두세 개 타입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결론으로 그냥 원하는 타입 쓰면 된다? 네. 특별 공급은 굳이 안 써도 된다? 네. 음. 자, 구독자와 함께하는 살집 채널. 오늘은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연천군에 분양하는 단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청약 전문가로서 대표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명쾌해. 명쾌해요. 자, 저희가 매주 투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투표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 영상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구독을 누르셨을 거예요. <웃음> 좋아요도 누르셨을 거예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